<웃음> 아.. 오.. 오.. 오.. 쟤.. 좋아야 아.. 됐다.. 아.. <웃음> 어! <웃음> 오, 요, 요, 요. 아.. 아.. 아.. 와 아.. 그렇 들어가고.. <웃음> 나이스.. 아.. 어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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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더 빨리 어. 기음 나. 아. 어. 안해 아! 안세요 안녕. 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우와, 웃음> <웃음> 돼, 안 돼! 안 돼, <웃음> 안돼 절대 안 돼! <웃음> <오, 웃음> <웃음> <웃음> <오, 와. 웃음> 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哈哈거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 아주머니가 진 다음.